네 여러분 오늘은 LA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식당 국창동 순두부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점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 중에 한식이 먹고 싶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식당입니다 한번 함께 하시죠 따라오세요 스타모니카에 왔습니다 <웃음> 모니카를 걷는 길. 어 뭔가 여기 좋은 향기 난다.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. Huh? Raise your hand! We g o t a volunteer! Alright, o o 저는 지금 LA에 있는 어버브리지에와 있고요. 여기에 어 지금 세일로랑 앞에 와 있는데 세일로랑이 정말 다양한 물건을 많이 팔잖아요. 뭐헤밴드 빨대, 뭐 연필 등등 다양하게 어, 많이 파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 딱세 개밖에 없는 금으로 도금된 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얼마 전에 미언세가 사갖고 지금 딱 두개 남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대해주세요 따라오세요 얼음 얼음 아. 아. 아.